씨, 이러고 주무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아 집에 가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너지 언니입니다. 제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영상에 자주 등장하죠. 제가 이렇게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허금비고요. 이 아이는 허음비입니다. 가사 이제 놀아, 놀아. 어, 금비 같은 경우는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있으니까 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치면의 질안 좋아하죠 밤에 잘때 너무 많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귀엽고 저 행복을 많이 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눈딱 뜨면 고양이가 딱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맨날 애들 사진 보고 음. 아무튼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사다 보니까 어, 용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바임미라는 그런 사이트 이용해서 아이들 물건들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우선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화장실은 제가 강직사라는 곳에서 주문했고요. 바이비 사이트에 있길래 강직사 대형 화장실을 주문했는데 화장실이 제방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응가 냄새가 제 방까지 솔솔솔솔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파파메이드의 고양이 탈취제. 이거는 어, 아이들이 향에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향이에요 우선 무향이고 거기다가 그냥 모래랑 섞어주면 되고 사용한번 넣어주고 90일 동안 사용하면 돼서 정말 편리하고 인간 냄새도 안 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한번더 넣는 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캐치피 대용량 기능성 습식 간식 어 이게 금비는 이걸 잘안 먹더라고요 근데 은비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먹을 때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주 좋아하고 제가 이거 들고만 있어도 저한테 달려오는데요 이게 저희 아이들 지금 자개열차 아가들이에요 아가들인데도 절 연령 다 먹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건식만 먹다 보면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물을 잘 먹으니까 다행히도 물을 잘 먹긴 하는데 그때 주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음, 제가 고양이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우선은 다양한 맛이 있어요 닭가슴살 맛 연어 닭가슴살 연어 참치 흰쌀 생선 닭가슴살 참치 요 맛이 두개씩 들어있어서 음, 다양하게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진짜 은비가 너무너무 잘 먹어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이거 보내주실 때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먹이라고 손수 이렇게 글로 적어 주셨더라고요이렇게 어, 먹는 방법은 반독으로 그릇이나 직접 짜주면 되고요 보통 우리 츄를 먹을 때 보면 손에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손에 안 묻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먹고 있는 로얄케인의 건식사료와 이렇게 쉐킷쉐킷해서 먹어도 되고 또 이제 음수량이 걱정되면 추루탕으로 먹어도 돼요 근데 추루탕이 어떻게 하냐면 캐시픽과 물을 1대1로 이렇게 저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은비 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요즘에 손톱 발톱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깎아주는데 요거 먹이면서 깎으면 은좀 수월하더라고요. 이게 집사가 돼가는 모양입니다. 저게. 양댕 양백 생 클러스트의 고양 백팩이거든요. 이렇게 우주선처럼 돼가지고 아이들이 숨쉬기 좋게 이렇게. 통풍도 잘돼있고 바깥에도 볼수 있게 돼있어요 방구로도 돼있고 요것만 이렇게 막만 사용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바깥을 좀더 편하게 밖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볼수 있도록 요거로 이렇게 방구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금비 거고요 얘는 은비랑 디자인효 똑같아서 얘는 은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털 때문에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엄마도 몸이 안 좋고 하는데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아직도 유선을 사용하고 있는 집이에요 유선 청소기 어 그러다 보니까 청소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이들 털이 저는 어 아기들이라서 털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맨날.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고양이랑 있다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한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기 고양이는 털이안 빠지는데 안 빠지기는 엄청 빠져 엄청 맨날 빅질에서 엄청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무산청소기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무선청소기 제우스 얘 같은 경우는 청소기도 되지만 물걸레 키트가 있어서 어, 하나 갖다가 갈아끼면 되기 때문에 헤드를 갈아우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어, 이게 털이 엄청 빠졌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너무 빠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건들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번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이들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고양이 있어서 너무 웃겨 분명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집에서 부모님야 안돼 안돼 동물 안돼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해 저보다 어? 우리집에 막둥이야 막둥이 어? <웃음> 그럼 애들의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냄새가 장난 아니야 추천해 준거 아메리칸의 캐논솔루션 이거 물을 좀더 뿌려줄게요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그냥 물에 다 넣어주고 얘 180g 넣었어요 애들이 물에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은비는 이거 진짜 좋아요 허비얘 봐요 이거 내가 뜯는 거 보니까 바로 와서 먹어요 알았어 자제해 중심이야. 가만히 있어. 얘는 다 주면 안 돼요. 4kg 미만에는 4, 25g만 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2kg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줄 거예요, 조금만. 알았어. 흥분하지 마.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먹어. 나만 봐. 아까 내가 배 깎고 미안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정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할당량이 있어요 뭐 손님 좀 몸무게 덜 나가셔서요 이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먹어야 돼일 그리고 이게 2022년형 차이슨 무선청소기 제휴수 이게 지금 보면 일반적인 헤드거든요 근데 이 헤드를 아이고 이 물걸레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 넣고, 여기 보면은 걸레가 있어가지고, 헤드를 바깥 끼우면은, 어, 요거 하나에 물걸레까지 다할수 있어서 좀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청소할 때 보면은, 요 앞에 불빛이 나와요. 여기 앞에다가 불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침대 밑이나 이런 데 구석구석 잘 닦이더라고요. 사고 어. 갔다네요여기 있거든요? 저 무선 청소기 이런 거, 이렇게 기까지 놓고 청소하고 보자. 맨날 이렇게 조그만 것도 책상에 그런 거 썼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 앞에 불빛도 있어가지고, 어, 어두운 곳까지 싹다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평화꽃. 아, 이거 진짜 싸다. 무섭니까개구러 가니까 무겁게 다니고. 아이들 3차 예방접종 있는 날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7월 23일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있다가저 운동 끝나고 동물병원 가서 아이들 3차 예방접종을 맞을 건데 그때 이 쉐인 클러스터랑 같이 아이들을 여기다 놓고 차 타고 병원에 가서 아이들 3차 예방접종 조금만 지키고 겠습니다아이들 제가 음, 저도 이제 초보집사 잘보는데 이런 집 접종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신경쓰기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덮어지하면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같이 살기로 한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프면 안 되니까 그쵸? 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은비씨 은비씨 네. 오늘 예방접종 있는 날이에요 예방접종 하러 가셔야 합니다 네? 어, 은비 <웃음> 우리 은비 음 은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냄 너무 뭐가 먹어 장안 하니까. 이있어와이제가 그런 건데. 직장인한테 이런 주말에 소소한 힐링이 같으면 내가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먹을까 고민 했었는데, 친구들 만나면 나는 1차에서 끝내고 쉬고 싶은데 애들은 2, 3차 가려다니까또 먹어야 되지. 그리고 밖에서 먹으면 술값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소주값도 요즘에 5천원 소주가, 밖에서는. 아, 이거 먹어보자. 아유, 참. 어떡다 그렇지 않아요, 즘에 요즘에 밖에 나가면 소주가 5천원이고, 번화가면 소주가 6, 7천원에. 너무 비싸. 아, 그렇게 집에서 에어컨 빵빵에 틀어놓고, 이렇게 맛있는 게 먹는 게 유일한 요즘에 주말에 낚 네. 짠!